you 안녕하세요 코리아 나비 황현섭 입니다. 오늘 공부할 문법은 모모 은는 법이다 입니다. 네, 모모 은는 법이다 는 동사 아니면 형용사 뒤에 붙어서 아주 당연한 말 또는 속담이나 격언을 꾸미는 역할을 합니다. 예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성공한다의 기본형은 성공하다죠. 여기에 은는 법이다 를 붙여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같은 의미의 문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모기계 마련이다. 이 또한 형용사나 동사 뒤에 붙어서 아주 당연한 말이나 속담, 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기 마련이다.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마련이다. 둘다 의미는 같습니다. 오늘은 속담이나 격언들도 문법과 함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토픽 시험을 볼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한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겸손하고 배운 사람일수록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숙인다의 기본형은 숙이다. 거기에 읊는 법이다 를 붙이면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속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좋은 말을 하면은 좋은 말이 오고, 나쁜 말을 하면은 나쁜 말이 온다는 한국의 속담입니다. 곱다. 곱다는 비읍 받침이 있죠. 비읍 받침은 불규칙으로 우 또는 오로 바뀌어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이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있다. 또는 없다 로 끝나는 말은 각각 있는 법이다 없는 법이다 로 바꾸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도 한 줄기 희망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는 법이다 를 써서 말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는 법이다 가 됩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 부모님들은 자식의 뜻대로 하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없다 는 없는 법이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는 법이다. 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기계 마련이다도 형태 활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늙는다의 기본형은 늙다. 기본형에서 달을 빼고 기게 마련이다만 붙여주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늦게 마련이다. 또는 사람은 누구나 늦게 마련이다. 읊는 법이라는 기본 문장에 붙었을 때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줄때 듣는 법이다 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이에요 이렇게 상대방이 말했을 때 좋아하는 일을 해야 즐겁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좋아하는 일을 해야 즐거운 법이에요 처럼 읊는 법이다 를 써서 말하면 상대에게 가르침을 주는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상대를 위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했을 때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너무 딱딱해요. 위로 같지 않아요. 이럴 때는 읽는 법이다 를 써서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기는 법이에요 라고 말하면 앞서 말한 기본 문장보다 상대를 조금 더 위로하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읊는 법이다는 아주 당연한 일에 붙어서 문장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모기 또는 모모게 마련이다도 정확히 같은 역할을 하는 문법 구조입니다. 또한 읊는 법이다는 상대에게 가르침을 줄때 혹은 상대를 위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대화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선생님은 너무 못 가르쳐요. 말 조심하세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법이에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어디에서든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항상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한국 속담입니다. 두번째 대화문 보겠습니다 감기에 걸리니까 부모님이 생각나요 아프면 부모님이 생각난다 위로 하기 위해서는 아프면 부모님이 생각나기 마련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복습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엔또 새로운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